전국 아파트 값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민간 통계가 나왔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아파트 값 하락세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뛰어넘은 셈이다. 2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1.42% 하락하며 한달전 마이너스 0.74%에 비해 낙폭이두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1998년 6월 마이너스 1.46%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서울 아파트값도 1.42% 하락하며 1998년 10월 마이너스 1.71%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KB통계는 1986년부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2008에서 2009년 금융위기 때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주요 광역자치단체 별로 살펴보면 인천 마이너스 2.59%, 세종 마이너스 2.54%, 대전 마이너스 2.32%, 경기 마이너스 1.83%, 대구 마이너스 1.55% 등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지난 집값 상승기 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오름폭이 컸던 수도권과 지방광역시가 하락속도도 가파른 것이다. 특히 가격이 비싼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된 KB선도 아파트 50지수는 이달 9 4 5 1을 기록해 지난달 97.58 대비 3.1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마이너스 1.75%에 비해 2배 가까이 하락폭이 커졌다. 이 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구 수와 매매가를 곱한 시가총액 상위 50대 단지의 시총 변동을 수치화한 것으로 전체 단지보다 가격 변동 영향에 민감한 편이다. 선도 아파트 지수는 2008년 12월부터 집계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최대 하락폭을 경신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도 1.75% 하락하며 1998년 6월 마이너스 2.43%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서울 마이너스 2.19%, 인천 마이너스 2.68%, 경기 마이너스 2.51%, 세종 마이너스 2.43%의 전세값 하락폭이 컸다. 대구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에만 1,200여 채를 비롯해 8개구 구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1만 채가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중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수성구인데요. 합군과 생활 편의성 등으로 고가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미분양 물량은 3천여 채가 넘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은 4만 1,600여 채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3만 3,700여 채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1만 7,000여 채로 전국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현황은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행지표인데요.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구 지역의 미분양 문제는 과잉 공급 등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금융위기 등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0만 가구당 미분양 비율은 서울과 경기는 각각 16채와 94채인데 비해 대구는 985채, 경북은 507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역 건설사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이사이 분양이 1만 세대라는 얘기는 돈으로 환산해보면 분양금액을 6억 원으로 가정해보면 한 6조 원의 돈이 묶여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의 지난 9월 기준 아파트 매매지수에서도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아직 기준치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대구는 마이너스 4.7%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미분양이 1만 세대가 넘은 상황에서 앞으로 2에서 3년 동안 계획되어 있는 추가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면 미분양 아파트 수는 더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아파트 청약 시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제한을 폐지키로 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안정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구시 자체만의 대책으로 쌓여가는 아파트 미분양 문제 해소와 주택시장 침체 개선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집값 하락률이 평균 계약금인 매매가 대비 10%를 넘어서거나 임박한 지역이 속출하면서 앞서 청약에 당첨돼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단지들에서도 계약 취소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음 달 아파트 3만 가구 이상이 입주를 시작해 연내 최다 주택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2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 353가구다. 전월 2만 2,347가구보다 36%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특히 많다. 수도권에선 1만 8,391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이는 2021년 1월 2만 20 402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